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최저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뇌랑룡진오거입니다 저번부터 꽤나 오랜 시간을 번개효과에 공을 들인 이유는 바로 이번 작품 진오거를 위해서였는데요 고름종 몬스터 중에 최고간지가 발파를구였다면 아령종 몬스터 중에 최고간지는 역시 진오거라고할수 있죠 늑대같이 수려한 외모에 온몸에 번개를 두른 게 어느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외모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 녀석도 본인이 잘생기고 나는지 모른 월드에서 첫 등장을 할때 이렇게 잔망스러운 아이컨택을 하고 지나가는 게 아주 요망하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완성까지 달려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우선 작업 단계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밑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복잡한 회로가 몇개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이어서 다음 작업을 위한 기본 체형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2단계는 조형작업입니다 밑작업에서 만든 것들을 바탕으로 디테일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여태 했던 모든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비닐작업이 들어가지만 이번에 몇가지 주의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마무리작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번개 이펙트는 물론이고 약간의 추가 디테일을 위해 특별재료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업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에서5 0 0 0원에 파는 보조배터리죠 이 배터리가 친절한게 이렇게 양손가락으로 톡 쳐주면 알아서 분리가 되는 친절한 녀석입니다 오늘은 보조배터리 내에 충전단자가 존재하니 충전단자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신 네온사인을 연결하기 위한 usb 컨버터를 준비했습니다 맨 처음은 스위치 연결부터 시작해 usb 컨버터 연결까지 진행합니다 오늘은 번개를 많이 쓸 예정이므로 네온사인을 두줄 준비했습니다 불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제일 긴한 줄을 등까지 감아 올리는데요 등까지 잘 감아올렸다면 이 녀석을 막 번개처럼 구겨서 등 뒤에 삐죽삐죽 나오도록 잘 접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 뒤에 스파크처럼 빛나는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연결이 어느 정도 되면 회로를 잘 숨길 수 있도록 바닥을 파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방해물이 없으면 나중에 배경작업을 할때 아주 편합니다. 다음은 손에도 번개를 두른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손가락 뼈대를 먼저 만드는데요. 원래는 제가 손가락 뼈대를 따로 안 만들지만 여기에 번개 모양으로 네온사인을 달려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할 뼈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등 뒤와 팔, 눈, 꼬리 뒷면이 빛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라인형 LED를 붙여주면 기본 조명 작업은 끝입니다 그리고 양팔에 둘은 번개를 위해 네온사인을 연결하는데요 각각 세줄씩 철사를 뼈도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좀더 디테일한 효과는 이따 3단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가 빛나는 부분을 클리어 페인트로 발라 빛의 색깔만 바꿔주면 보기만 해도 영롱하게 빛나는 몸뚱이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좀더 은은하게 퍼지도록 글루건을 잘 발라주고 바로 몸체를 만들어줍니다 진노고의 몸체는 빡치며 통나무 하나는 쿠크다스처럼 보게 될 정도로 근육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몸체가 아주 두껍게 보이도록 근육량을 아주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등같은 경우 약간 두께감이 부족한데요. 이는 3D펜으로 보형물을 만든 뒤 글루건으로 한번 덮으면 원래 몸매 라인과 빛둘다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몸매가 나옵니다. 이제 몸매까지 완성했다면 바로 몸 전체에 피부를 발라줍니다. 윗배와 아랫배의 비늘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피부색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좋았다면 1단계는 끝입니다. 불빛도 문제없이 잘나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 작품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진짜 본게임은 2단계부터입니다. 다음 2단계 조형작업입니다. 저도 일단 비늘 틈새에서 나온 빛을 표현하고 싶어서 온갖 효율적인 솔루션을 다잡봤는데요 아무리 별짓을 해봐도 비늘을 직접 붙이는 것만큼 가장 성능 확실한 건 없더라고요. 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가장 중심에 될수 있는 복부 비늘부터 시작합니다. 복부 비늘을 포함해 진오거의 비늘은 다이아몬드형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다이아몬드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배열에 맞게 잘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가슴 쪽에는 이따가 풍성한 가슴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털이 들어갈 부분은 V자로 고려 내줍니다. 그리고 꼬리 비늘도 복부와 이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 꼬리 같은 경우는 비닐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옵니다. 이걸 표현하려면 테세. 전환을 자유롭게 해야 합 클레이로 비늘을 붙이고 안쪽 부분을 일부 자른 다음에 여기를 글루건으로 채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매우 쉬운 작업처럼 들리겠지만 글루건이랑 클레이로 가는 게 매우 귀찮습니다. 빛나는 부분이 끝났다면 쉴 틈이 없습니다. 꼬리 옆면에도 비늘을 붙여줘야 하거든요. 꼬리 옆면은 들쭉날쭉한 모양으로 비늘을 배열해 꼬리를 채워나갑니다. 꼬리 윗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줄씩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진노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꼬리 윗부분의 대부분은 비늘이 아닌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남는 부분은 굳이 비늘이나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되면 옆면과 윗면비늘이 어깨와 등을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비늘을 연장해줍니다 등같은 경우 밝은 비늘 두줄 사이에 파란 비늘을 한줄 추가해 척추처럼 쭉 이어나가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등에 남은 비늘을 채워주면 끝입니다. 옆구리의 빈 공간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작은 다이아형 비늘을 여러 줄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하반신을 마저 채워야 하니까 다리로 가볼까요? 다리는 먼저 허벅지 앞쪽에 날카롭게 각이 서 있도록 비늘을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점점 비늘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옆면을 점점 채워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비늘이 다리 전체를 뒤덮으면 큼직한 비늘 라인에는 끄트머리에 가시를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종아리에도 몇개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 아랫부분은 타원형 비늘로 전부 채워줍니다.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비늘 라인이 독특한데요. 앞면에서 옆으로 지면서 가시같은 돌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쪽부터 천천히 타원형 비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뒤꿈치는 남겨놓습니다. 여백의 미 이런건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도 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겨놓는 겁니다. 이제 아까 하다 망했던 어깨비늘을 할 차례인데요. 아까 꼬를 뒷부분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글루건을 쓰지 않는데요. 여기는 그냥 비늘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물론 단순히 붙여주기만 하면 안되고요. 빛나는 부분이 세워나도록 틈새는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깨 아랫부분에는 작은 돌기도 나있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깨가 어느정도 채워지면 같은 원리로 팔뚝을 전부 채워나가는데요 팔뚝 아랫부분은 윗부분과 다르게 복부 비늘과 같은 색으로 채우다가 어느정도 채워지면 윗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비늘을 완전히 감쌉니다 빛나는 부분도 당연하게 비늘처리를 해야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등부분에 만들었던 것과 아주 유사해요 여기는 라인 세 줄로 이어져 있는데 이 라인은 손등을 따라 손가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비늘 역시 이런 라인을 따라 타고 가면서 우선 손등까지만 채워줍니다 손가락에 비늘을 채우기 전에 진 오버에 날카로운 손톱을 먼저 붙이는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약지와 소지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은 대신에 더 위협적으로 보일 정도로 길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참고하여 손톱을 붙인 다음에 손가락이 굳는 동안 팔도 아래쪽도 비늘을 채워갑니다. 여기서 팔꿈치에도 털이 들어가니 이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줍니다. 이제 팔꿈치까지 다 했다면 나머지 손가락도 비늘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모델링의 화음정정이라할수 있는 머리를 해야죠. 맨 처음 아래턱부터 시작해서 고기 한번 야무지게 잘 씹을 것 같은 느낌의 이빨과 입안을 만들어주고 이전에 LED를 붙여놓은 자리를 생각하며 빛나는 눈구멍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머리도 역시 비늘을 붙여줘야겠죠? 먼저 이빨에 가까운 부분은 이빨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열해주고 그 위로 여태 몸 비늘을 붙였던 대로 다이아모양의 비늘을 쌓아올립니다. 머리 위쪽에 다 채워지면 진호우구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늑대를 닮은 귀와 큰 볼을 달아준 다음에 아래턱 비늘도 역시 위턱 비늘을 붙인 것과 같은 원리로 마저 아래턱을 빼곡히 채우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모델링 마무리입니다. 목 앞쪽 부분을 각각으로 빼곡히 채워주는데 뒤통수 부분은 어차피 통으로 털이 들어가니 뒤쪽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어깨 각각이랑 잘 맞닿도록 이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모델링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외형적으로 뭔가 만족스러운 듯 하면서도 아직 털이 안붙어서 그런지 너무 야위어보이네 그러니 2단계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속행하도록 하죠. 이제 3단계 마무리 작업입니다. 털을 붙이기 전에 광택있고 색감있는 비늘을 위해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한번 하는데요. 이 친구의 비늘은 금속같은 재질의 비늘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나 음영을 주는 정도로만 가벼운 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털을 하기 위해 준비한 펠트공예용 양모입니다. 보통 펠트공예는 이걸 뭉쳐서 인형을 만드는데 쓰지만 이게 뭉치기 전에는 정말 보드랍고 결도 좋은게 마치 장모종의 고양이를 쓰다듬는 힐링과 유사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튼 이걸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목공용풀을 사용해 아까 털이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 빼곡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털을 채우면서 느낀건데 역시 사람이든 생물이든 풍성이야예쁜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형도 외형이지만 이펙트 역시 신경 써야겠죠. 번개는 먼저 3D펜으로 미리 연결했던 네온 사인의 모양에 맞게 만든 다음 글루건을 사용해 그대로 붙여줍니다. 번개는 1단계에서 연결했듯이 양팔에 각각 3개씩 붙어있기 때문에 번개도 각각 3줄씩 만들어 붙여주시면 됩니다. 번개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클리어 페인트로 도색을 해 푸른 번개색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로 배경을 만들 차례입니다. 완성된 진호오그를 바닥판에 고정시키고 흙 바닥의 느낌을 내기 위해 바닥 전체를 코르크 클레이로 덮습니다. 물론 아까 만들었던 회로가 묻히지 않도록 3D펜으로 여러 단자들이 잘 드러나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제 배경의 디테일을 위해 바위도 여기저기 만들어주고 아주 내추럴함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 바닥에 디오라마용 이끼와 코르크 파우더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바닥 전체에 자연을 심어줍니다. 마무리로 바닥 옆면을 깔끔하게 클레이로 붙여 마무리한 다음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장까지 찍어주면 열랑용진호우거 완성입니다. 이 작품 열악용 진오거 완성입니다. 역시 늑대 외형을 참고한 몬스타답게 간지가 정말 안날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가장 보는 만 나는 이펙트인 번개까지 누르고 있다니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반칙적인 요소를 많이 탑재한 녀석을 만들어준 모런 제작자들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번개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역시 고생한 만큼 완성된 느낌도 잘 나오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 이 작품을 위해 몸소 실험체가 되어준 저번 작품 푸르프로에게 프로 감사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을 좀더 추가적으로 살리기 위해 저도 약간 회로를 막여줬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평소 쓰는 배터리가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호호거 피규어를 통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충전하면서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마치 제가 진호고거를 훈련시켜서 제 폰을 충전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크기 때문에 휴대성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작품이 생각보다 꽤나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작품을 선보이게 약속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